황승원. 열애설 2시간 만에, 인정 연인은, 유명 입시학원 대표. 황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승원 본인에게 확인 결과, 사진 속 주인공과 교제 중인 사실이 맞다. 두 사람은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 팩트가 황승원의 열애설을 보도한 뒤약 2시간 만이다. 황승원의 연인은 유명 입사학원 대표로 지난해 9월 뮤지의 고개소리 앞이 한해 황승원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인연을 맺었다. 해당 뮤직비디오에 황승원이 직접 출연했고 남자친구의 반려견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성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아오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황승원은 2009년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후 영화 족광으로 스크린에 발을 들였다. 빼어난 미모로 데뷔와 동시에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황승원은 오는 7월 방송할 예정인 MBC 새수목극 시간으로 복귀한다.